안녕하세요 페이스라성형외과 원장 이진수입니다 제가 이런 턱수술을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각을 많이 잘라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겠습니다 어, 우리가 이 턱수술을 흔히들 사각턱수술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어, 사각턱수술이란 건 얼굴이 넓어서 앞에서 볼때 약간 사각형처럼 각진 얼굴을 얘기하는데요 앞에서 볼때 각진 넓은 얼굴을 줄이려고 하면 이 각을 줄여야 되는 게 아니라 이쪽 부분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턱으로 볼 때도 각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쪽 부분을 줄여야 앞에서 볼때 넓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어, 턱을 줄일 때 각을 자르는 게 아니라 이 넓은 부분을 줄로 줄이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 각은 오히려 너무 많이 자르면 어색하게 됩니다 흔히 각이 하나도 없는 턱을 개턱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사람이 사람 턱을 갖고 있어야지 개턱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각은 적당 부분 남기고 앞에서 볼때 좁아 보이게 뼈의 바깥쪽을 줄이는 수술을 진행하는 게 보다 더 자연스럽고 효과가 있는 얼굴형을 만드는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